디지 선우은숙이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최근 혼인신고를 하고 양가 상견례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인 셈입니다. 재혼 상대는 아나운서 유영재로 현재 경인방송에서 유영재의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은 현재 63세로 영화배우 이영하와 1981년에 결혼했으나 2007년 이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영재 아나운서는 59세로 선우은숙보다는 4살 연하입니다. 선우은숙 측은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과 신뢰를 쌓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우은숙의 재혼상대인 유영재 아나운서는 1990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CBS 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의 DJ로 청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편 선우은숙의 재혼 소식을 들은 전남편 이영아는 전부인의 새 출발을 응원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우은숙은 11일 YT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발표 3주 전에 얘기를 했다. 이영아 씨가 축하한다. 라고 제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을 아니까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 생활을 즐기라고 쿨하게 얘기해줬다. 라고 반응을 공개했습니다. 또 선우은숙은 이 인터뷰에서 유영재 아나운서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아마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해온 것 같다고 깊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11일 유영재 아나운서는 재혼 소식이 알려지며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쑥스러워 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맘껏 표현했습니다. 유영재 아나운서는 지난 7월에 처음 만났다. 당시 선우은숙 씨가 드라마 황금 가면과 동치미 출연 등으로 매우 바빴는데 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의 스페셜 DJ를 2주간 맡았다.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제가 라디오만 32년을 했으니까 조언 겸 자문을 구하다가 인연이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영재는 1990년 CBS 13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했습니다. SBS 라디오 등을 거친 그는 현재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 중입니다. 그와 결혼하는 선우은숙은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해 이남을 낳았으나 2007년 이혼했습니다. 최근에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에 출연해 재결합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선우은숙은 현재 유영재와 재혼을 깜짝 발표하며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